크리스마스 이브, 그 애는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그날, 내가 묻지 못한 그의 속마음을 알아보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그 애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해요?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면 1년 중에 가장 큰 연인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큰 이벤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날을 좀더 특별히 보내고 싶은데 그 애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근두근 그 날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먼저 타로로 뽑아봤어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봤으니 딱 하나만 먼저 알아주세요. 이 타로는 제너럴 리딩이므로 재미로만 봐야 한다는 점이요. 듣고 참고가 되는 이야기는 적용시켜주시면 좋겠고 만약 이건 아니다 싶으면 카드의 번호를 다시 뽑아보거나 혹은 맞는 말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릴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1번 분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상대방은 크림스마스 이브에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여기 놓인 6장의 카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 사람에게 상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그 내용에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분에게는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싶은 상대방일 정도로 굉장히 깊은 마음을 가졌던 누군가. 그래서 그 사람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고 이 사람과 오래 가고 싶고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가슴 아픈 이별을 했네요. 사실은 여기서 이 카드가 나오길래 상처인가 아니면 이별인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로 다시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어떤 갑작스러운 이별이 있었고 본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약간은 상상 이외의 일이 일어났던 것 같고 아니면 이브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품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꿈 자체가 망가지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하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설렘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네요. 제가 이분이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아닌데 어쩐지 몰라도 거기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라면 본인이 이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차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이 사랑을 다시 찾아가기엔 내 상처가 너무 깊고 많아서 지금은 새로운 사랑을 통해 낫고 싶다, 힐링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강력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사람에게 조심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이부에 무언가를 제안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말만 번드르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어떤 달콤한 이야기들보다 지금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신뢰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나온 카드만으로는 제가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어쩌면 이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더라도 어쩐지 이 사람의 신뢰를 무너지게 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상처를 받은 상태 그래서 다음에 만나는 이성과 설렘을 느끼고 싶지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좀더 매력 어필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도 여사제의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신뢰와 어떤 신비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수가 많은 것이 이 사람에게 지금 매력으로 다가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법사 카드는 아주 언변이 화려한 카드고 매력이 넘치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는 좀 피했으면 좋겠고 이 카드를 도리어 원한다고 하면 지금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대와 조용한 곳에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 6장에 나온 내용을 제가 판단을 해보면 이분은 지금 마음에 어떤 상처가 대단히 많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파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군가 만나서 설레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떠들썩한 모임, 파티, 즐거운 일들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조용한 곳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열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과 지금 만나지 않는 분이라면 헤어진 거 어떤 연관이 없는 분이라면 이분과 만나고 싶다면 좀더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곳 조용한 곳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좀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내가 지금 이 이별을 한 상대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로 다가가기보다는 조금씩 신뢰를 다시 줄수 있는 방향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좋게 작용할 것 같네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이번 분이 생각하는 어떤 분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상대방은 이번 분에게 딱히 관심이 없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상대방이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정확하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분에게는 확신이 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카드가 벌써 나오네요. 이분의 속마음, 내가 지금 혹시 어장관리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 관심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어올 뿐이지 직접적인 어떤 말은 없다 보니 그냥 내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가? 나를 관리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으로 나온 카드를 볼까요? 질투가 많은 여왕님이 있네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을 독점하고 싶고 나는 질투가 난다라고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경쟁자들이 많고 딱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좋아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다시 다음으로 나온 카드가 인내를 의미하는 펜타클 에이스의 카드. 그런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이라면 어떨까요? 나에게 좀더 확실하게 신뢰를 달라 나는 기다릴 수 있으니 당신 또한 내가 그 오랜 기다림을 참아낼 수 있도록 어떤 직접적인 멘트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사람에게 비해야할 것으로 터무니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함부로 던지면 안 된다는 의미로 보여요. 내가 어떤 것도 지금 보여주지 않은 상태, 내 속마음에 대해서 지금 나 자신도 두려운 상태인데 이 사람이 뭐 결혼이라든지 뭐 다른 이성 친구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건가 하는 의문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피하시는 게 좋거든요 다음 카드도 사실은 원인 카드인데 명료하죠 이 사람을 갖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싸움이 있고 그게 지친다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과 단한 사람 지금 이번분의 상대방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그 마음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라는 것으로도 너무나 명료하게도 정의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가 갖는 의미는 이래요 딱 잘라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불명확한 이야기로는 내 마음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브에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라면 말 빙빙 돌리지 마시고 이브에 뭐해 나랑 만나자 라는 이런 말들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내가 이 사람에게 닿을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해주는 게 맞을까? 하고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께서는 만약 이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싶다면 뭐 어려운 스킬 같은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솔직 담백한 태도 내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을 말하면 사실은 그 뒤부터는 잘 풀려갈 수 있거든요 도리어 내가 내 마음을 감추려고 하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어려워서 마음에 없는 말 이런저런 말을 던지면 상황이 엉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돌아가지 않고 가운데 뻥 뚫린 길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그러면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3번분이 생각하는 그 누군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얼 하고 싶은 걸까요? 그 사람의 속마음 지금부터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카드를 섞으면서 종종 어떤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데요. 이 카드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걱정하지 만 않으면 되겠다. 걱정할 필요 없겠네. 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그 사람은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창가를 바라보며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에게 뭔가 약속이 생기지 않을까 설레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한편으로는 내가 먼저 약속을 잡고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전차카드와도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그 와중에도 갈팡질팡 하고 싶은 모습이 있네요. 흑색소와 백색소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가 다가가도 괜찮을까? 내가 약속을 잡지 않아도 이 사람이 먼저 만나자고 해주면 좋을텐데 이런 마음들이 보여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도리어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음으로도 어떤 약속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보이네요. 이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돌과 같은 어떤 약속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시면 어떤 남자가 조각상을 잡았죠? 그런 것처럼 내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이브에 있을 사건들로 이 사람에게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아까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이두 개의 카드 때문에 그래요. 패전병의 카드라고 했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으로 나왔어요. 어쩌면 지금 이 상대방이 이런 열정적인 속마음과는 다르게 나를 되게 헷갈리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를 가지고 밀당하나? 이런 생각도 들수 있고요. 혹은 이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 때문에 내가 겁을 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나왔네요. 벌써부터 지지도 않았는데 져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도리어 안 좋다고 하고요. 다시 한번 내가 매력 어필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실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의 자신만만한 태도들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와닿을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약속이라는 키워드들이 나온 걸로 봤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차처럼 다가와줄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내가 먼저 약속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창가에 누군가 나타나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수 있거든요. 또한 걱정할 게 없다고 하는데요. 세개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런 약속을 잡히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로 세계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내 감정이 턱밑같이 차올랐다는 뜻이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누군가 그 사람과 잘 되고 싶고 거의 완성되어가는 이 마음에 종지부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면 그 뒤에 더 높은 단계로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 카드가 두 장씩이나 나온 걸 보면 저는 3번분 마음속에도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다고 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도 걱정되는 거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과 잘될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 하는 오히려 답답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약속마저 내가 잡아야 하나? 먼저 만나자고 하고 나에게 확신을 주면 나도 확신을 갖고 다가설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두 분의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될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도리어 비슷하기 때문에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만나자는 운만 띄워보셔도 그 다음부터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4번분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과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떻게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리딩에 들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 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네요. 곳곳에서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이 너무나 좀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4번분도 거기 그것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별이 아니라면 직장에서의 무언가 힘든 어떤 것, 실직이라든지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회사 및 인간관계에서 대단히 힘든 일이 있었고 거기서 떠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떠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연애에 있어서도 다가오기보다는 그냥 멀건히 바라보는 모습만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들이 답답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카드는 어떤 사람이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도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가능성은 꽤 배제하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이별의 카드가 떴고 이게 연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이지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서 너랑 가까워질 수 없어 하는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태도 때문에 사범분도 힘들었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정작 크리스마스 이브에 원하는 것은 또단 둘만의 시간인데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당신에게 집중하고 싶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민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또 아니에요. 단 둘만이 오붓하게 방 안에서 함께 있고 싶다는 라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원하는 건지 정서적인 것만을 원하는 건지는 약간 헷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성배의 카드고 성배 나인의 카드이니만큼 어떤 육체적인 것들이 동반되더라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의 상처가 낫고 싶다 정도의 의미로 보이고요. 피해야 하는 것은 전차 카드와 같은 태도인데요. 전차 카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목표 달성의 카드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4번 분이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가장 힘든 상태라고 볼수 있고요. 그런 점들이 4번 분은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이 사람은 급격하게 멀어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건 일에 관련된 것들로 보이는데 자기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만도 너무 힘들어서 연애에 있어서는 이렇게 멀건히 쳐다보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원하는 것은 바로 태양과 같은 카드인데요. 아이처럼 해맑고 지금 만나는 순간순간 즐거웠으면 좋겠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면모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관계 설정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관계 설정에 대한 의욕은 크게 없고 만나서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쪽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리딩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고 있다가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이 겪은 어떤 일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잠깐 동안은 어떠, 어쩌면 관계 설정이나 좀더 깊은 이야기는 미뤄두는 것이 오히려 다음에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수 있거든요. 보시면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히 사람이니만큼 이 사람이 여유로운 어떻게 보면 수학의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뭔가 거둘 수 있겠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하시겠지만 2부의 2분과 만나서 좀더잘 되고 싶다면 두 분이서 오붓하게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보시면 가장 좋겠네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5번 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은 5번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한 사람이네요. 꽤 인기도 있고요. 그러면서 응석을 부리는 면도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굉장히 흥미, 흥미로운 흥미 어떤 사건을 기다리고 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죠. 무슨 재밌는 일이 안 생기나 누가 나에게 다가와 주지는 않을까. 그래서 본인도 이런 흥미를 감추지 않은 채 길목에 서서 누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강하게 드러나 있고요. 이 카드를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여인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약간 화려하고 돋보이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사람은 사람이 없는 곳보다는 사람들이 이브에 외의에 가고 싶은 곳 있잖아요. 유명한 레스토랑이든 어떤 파티든 뭔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곳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보시면 여인이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5번 분의 상대방은 좀 주목받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의 관계에 쏠리는 것도 사실은 크게 싫지 않다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분을 주목하는 데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런 주목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 불만족스러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장소에 가려면 피곤하잖아요. 아 사람도 많고 그냥 조용한 데서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장소를 빠르게 예약해서 그곳에 다녀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쪽을 좋아할까라고 생각해보면 명백하게 후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이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려면 너무 조용하고 우리 단둘의 시간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파티 혹은 유명한 장소에 가서 사진이라도 한장 찍고 돌아오는 편이 훨씬 낫고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유부단한 태도예요. 사람이 소식을 들려오지 않을까? 무슨 소식을 줄까?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 사람에게 이미 누군가가 있다, 나의 누군가를 생각한다 라고 명백하게 드러난 건 없어요. 다만 이 카드와 이 카드의 뉘앙스들이 내게 경쟁자가 생길 수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으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될 필요성이 있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이런 여인들이 내 사람을 체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된 원인으로도 다가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싫은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유부단한 태도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게 어떤 깊은 관계가 되기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 원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 사람을 드러냄으로써좀더 애정을 확인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해요. 이분은 그쪽에 좀더 가까울 것 같은 사,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이 카드를 보면 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오, 이거는 감정을 내려놓고 가는 카드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게 좀 도도한 태도를 보여야 하나? 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카드의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잘 쓰이는 의미는 아니지만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 많은 컵들이 있었지만 앞에는 더 근사한 게 있을 거예요. 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더 나에게 빠지게 하려면 좀 약간 허무 맹랑한 이야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와 사귀는 거, 나와 만나는 게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때로는 자랑하고 때로는 어필하면서 이 사람의 흥미를 돋궈보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내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꿈을 꿀수 있도록 어떤 희망적인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도록 아주 달콤한 이야기와 함께 즐거운 장소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면 5번 분의 사랑도 좀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